어 내가 쪼개줄 이미지를 쪼개줄 부분에다가 막 이렇게 가이드 선을 대주면 돼. 네. 음. 눈이 좁아 눈이 좀안 좋으시니까 확대해서 해도 좋지만, 네. 그냥 나는 눈이 좋으니까 그냥 오. 이렇게 크게 크게 쪼개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를 대가지고 네. 여기 위에 자가 안 보이면 요 음, 뷰에 가면 룰러쓰라고 있어. 네. 컨트롤. 음. 요거 눌러주면 요 자가 나오거든. 요거 자로. 그냥 잘라줄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고, 네. 혹시나 삐끗해 가지고 잘못 놨으면 이동툴, 이게 이동툴이거든요. 네. 이동툴로 다시 위치만 잡아주면 음. 돼요. 이쯤까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왼쪽에 보면 칼 모양이 있거든요. 크롭 툴 밑에 보면은 슬라이스 툴이라고 있는데 네. 원래는 요게 디폴트거든 여기에서 음. 오른쪽 마우스키로 누르면 세번째 슬라이스 툴이라고 나와요 네. 요거 누르면 위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란 메뉴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방지하는대로 음. 이 뭐냐 어, 번역하시나요 지금? 주? 아, 아니요 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 따라가지고 자른다 맞아요 맞죠? 아유, 음. 영어 좀. 조금 합니다. 아, 예. 네. <웃음> 문법은 약한데. <웃음>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쪼개져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미지가 떨어지거든. 네. 이거를 파일에서 s a f o r Web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한 화면에 볼 거야. 네. 퀄리티를 너무 좋게 할 필요 없어. 한 60% 정도면 돼. 음. 그리고 Save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을 할게. 네. 그리고 요거는 잠깐 내려놓고 다시 바탕화면을 보면은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아. 음. 이제 이걸 가지고 대표 썸네일도 사용을 하고 음 대표 이미지로도 사용을 하고 음 그러면 될거 같아 음. 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볼 건데 로그인 한번 해볼까? 네 어떤 거였지? 네이버 아이디로 아이디? 했죠 여러분 저 앞머리 잘랐어요 잘 어울리시죠? 더 어려 보이자 응네 로그인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내외 할거야? 왜 등록 안하는거지? <웃음> <웃음> 아튼네 다음 수업 에 등록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저씨의 리뷰 오랜만에 켰습니다 네 아저씨의 리뷰 왼쪽에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고 네. 상품 등록을 할 건데 자, 카테고리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 카테고리는 스쿼트 머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 어,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봤을 때 1등하는 판매자의 카테고리에 도 네. 넣으면 돼 지금 스포츠레저의 헬스웨이트 음, 기구의 음, 스쿼트, 머신. 스쿼트 머신이니까 이 스쿼트 머신이라는 곳에다가 우리도 넣어줄게 여기다 스쿼트 머신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환영 네 환영 하고주십쇼 아, 음, 그럼 있다. 여기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되고 네. 자, 상품명에다가 우리 아까 전에 지어놨었던 요 이름 있지 요거 네. 복사해가지고 아, 음, 여기다 붙여넣기 붙여. 응. 글자 수가 50글자 내로 들어가면 돼. 아, 그리고 상품 검색 품질 체크 한번 하면 중복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게 네. 뜰 거거든. 근데 지금 없으니까 어, 문제 없이 됐다라고 아,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응.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키워드 겹칠 때도 제가 응. 등록을 하면은 이제 아 어, 이거 키워드 겹친 게 있습니다 하고 얘랑 잡아주는 거죠. 음, 음, 음, 음. 그렇게 등록하면 어뷰즈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아. 알러창 이 아. 뜨니까 조심해야 되고 판매가는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게요 가격이었는데 그죠. 이게 10원 단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거시기 하다 그지? 네. 그래서 어 그리고 고객들은 좀 할인하고 있는 거를 좀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8만 5천원 정도로 올려주고 8만 5천 원. 85,000원. 음. 그리고 할인을 하는 걸로 해서 대충 우리가 지금 2만9천 8만2천0 0원 응. 이니까 얼마를 빼니 그러면은 2천... 2천2 6 0천2 6 0 0원 40원은 빼. 40원은 빼. 2040원? 아...갑자기 아, 목이 메여서. 흐흫흐흐천 <웃음> 20, 뭐, 2100원 빼주면 네, 대충 82900원 되죠. 되니까 40원은 뭐 그죠 야, 음... 그냥 그나그립시다 네. 네, 그리고 재고 수량은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한 넉넉하게 100개 정도 잡아주고 네. 옵션은 선택할 게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패스해주고 대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잘라는 이미지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거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맨 상단에 있는 게 요거? 1번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같이 쓸것 음... 같아서 나는 좀 그런데 이런 거 어때? 음, 되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이거는 이쪽은 다 제품 상세였으니까. 응, 응, 응, 응. 맞아. 여자 사진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로 네. 해가지고 응. 해서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해서 다 선택해가지고 넣었는데 썼던 사진은 어, 너무 많대. 9개 이하로 음. 하래. 그러니까 딱 골라서 몇 개만 넣자. 네. 이거랑. 이거랑 어? 이 상품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좋을테니까 네. 이거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이 이거 어차피 상세페이지에 들어갈 거니까 네. 이거는 음그 모바일로 봤을 때여거 아 넘겼을 때 어, 썸네일로 나오는 거 어, 그래서 굳이 다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아홉 개까지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동영상은 없으니까 동영상 패스 네. 상세 설명에서 스마트 에듀터 3.0으로 작성을 눌러주면 은 네. 이제 저 우리 아까 잘랐던 이미지 여기다 다 불러내면 되거든 음 그럴 때 조금 음, 약간의 팁은 템플릿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레이어 잡혀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네. 이중에 쓸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써도 괜찮아 음... 응, 근데 우리가 지금 마땅하게 딱히 쓸건 없다 그치 스포츠니까 그죠? 이어주고 요거는 그러면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에 가서 내 사진에 간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선택해서 열기 좀 이미지 들어오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음. 위에 이렇게 빈칸 생기는 요거는 삭제해주고 음. 그리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넣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이미지 가운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좀 넣어줄게 네. 여기에 넣는 음. 텍스트는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 하자 라고 써있는 걸한번더 반복해서 써줄까? 다른 운동보다 뛰어... 스쿼트에 대해서 좀 음. 한번 설명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아니. 검색을 하시는 게더 낫죠. <웃음> 그래도 좀 써야 돼요. 뭐, 아뭐 아이디 한번. 아이디 한번? 음. 음. 바른 자세로 스쿼트 하기 음. 그동안 힘드셨죠. 집에서도 음. 운동하실 때뭐 어, 스쿼트 맞네. 기기 계를 여러분들 집에 가져놓고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음. 혼자서도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하자. 빨리 써. 음. <웃음> <웃음> 그리고 제목 네. 여기 들어가는 데는 조금 뭔가 인트로를 좀큰 뭔가 빵 하고 쳐주는 게 괜찮지 않아? 아무것도 크기 거. 글씨를 이렇게 네. 해서 사실 밑에다가 중간 중간 글씨를 더 써주는 것도 좋고 네. 이미지 밑에다가 사진 설명도 이렇게 써주면 네. 나중에 이미지 검색에 이 이미지가 나올 수 있거든 아,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러면 이거 검색했을 때 얘는 텍스트로 잡히는 거야 아니면 이미지로 잡히는 거야 얘는 이미지로 이 이미지에 음. 설명 글씨로 나오고 얘는 텍스트로 잡히고 사진 밑에다 하면은 음. 이미지에 포함되고 음, 음. 따로 텍스트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텍스트로 잡히고 음. 검색해 에 음, 근데 네이버 검색엔진이 이거를 네. 상세페이지 있는 글씨를 갖고 가지는 못해 아.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니까 음, 좋아하지 모바일에 최적화된 네. 상품페이지니까 자 그리고 상품 주요정보라고 나와있는데 주요정보는 네. 모델명이 있으면 입력하면 좋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에 모델명이 마벤스쿼트머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다가 마벤스쿼트머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찾기를 누르면 혹시나 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음. 얘를 선택을 해주면 네. 얘랑 상품이 묶여버려 가격비교로 아. 근데 우리가 가격비교로 묶이면 은 승부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선택하지 가... 않고 그냥 네. 타이핑만 해 주고, 마벤이라고 마벤. 브랜드 써주고 음. 음, 그냥 없으니까 네. 아. 엔터를 쳐줄거고제주사는몰라 중국 OEM 이라고 그냥 써라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썼기 때문에 이걸 상품명에 한번더 반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음, 해 근데 지금 이상품 우리가 묶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가격 비교로 가면 우리가 더 이게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상품명에다 안쓴 거야 네. 그리고 운동 종류는 스쿼트 네 잠시만 이거 상세 이미지로 음, 음. 다시 잠시만 여기 다 같이 가보면 음. 여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자세가? 음, 스쿼트, 네 스쿼트도 하고 잠시만 음. 푸시업 음, 음. 시덥비 시더비 아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시덥까지 음. 이렇게. 운동 부위는? 운동 부위는 예, 음, 다, 다 체크. 다 체크하죠, 뭐. 다 되는 거니까. 어. 음. <웃음> 높이 조절돼? 높이 발 조절은 발안 되고, 되고. 아, 다시 한번. 아, 높이 조절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발 이거 조절도 되고, 음, 음그 다음에 쿠션 달려 있네요. 음. 그러면은 높이 조절, 발걸이 조절, 각도 조절 안 되지만 쿠션으로 되 음. 있고요. 음. 이동 바퀴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되고. 최대 하중은 없네. 없네. 대박 사건 와. 안타 깝다. 그러면은 못 넣으니까 패스. 그렇죠. 패스. 음. 에서 음. 100kg. 1 0까지 네, 실제 금액을 그렇죠. 입력할 수 없으니까 아, 요거는 그냥 비워 준게 같고 네. 캐시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건 네. 중국에서 OEM 해 오는 거 같으니까. 중국? 음. 중국. 수입살다가마벤 마벨 음. 아 핑크대지 아 핑크. 좀 전에 도매사이트 회사 이름이 네. 핑크대지였거든 제조일자랑 이런건 모르니까 패스패스 패스. 상품정보 제공 곳인 상품페이지 내에 네. 아까 있었으니까 음. 여기 상품분에다가 스포츠용품 응 음, 스포츠용품에 여기 체크를 해주고 음, 패스 해주면 될것 네. 같고 배송은 아까 여기에 택배비가 나와있었는데 택배비 수량별 비례 적용을 해주고 네. 선불이라고 나와있네 음... 음... 택배비가 근데 얼인지안 나와있지? 그죠 어, 구매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 고객한테 이 상품이 이렇게 간다 라고 했더니 5천원 선불제가 원이네요. 되네 응, 그러면은 수량별 차등이 됐으니까 네. 한 개에 아마 5천원일거야 네. 그래서 우리도 배송비에 택배수포 등기에 일반 배송으로 가는데 묶음 상품은 없어. 핑크돼지에서 같이 출고 될게 네. 없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어, 아, 수량별 수량별 수량별 오천 원 오천 원. 또 영배분 배송비 가에한 개다. 한 응. 그러면 오천 원씩 이렇게 되고 선결제로 무조건 선불로만 네. 받고 도서 상가는 이게 음. 음 아마도 해주면 될 거는 3,000원, 5,000원 기본적으로는 3,000원, 5 0 0 0원 제주는 3,000원 음. 그밖에 도서상가는 5,000원 음. 한 번만 더주세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없을 거고 살 집이 없고 출고지는 네. 일단은 니네 집 주소로 일단 해놓으면 되고 반품 교환 들어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거는 네. 이 도매 회사랑 사실 협의라 가지고 이 도매 회사에그 네. 어, 배송 규약을 좀 지켜주면 좋거든 음. 그래서 이 배송 업체가 하고 있는 그 반품 교환지 요게 써 있을 거야. 네. 음, 이건 정책만 써 있네. 음. 정책만 써 있어서 없으면 네. 이 회사에 조금 전에 보면 정보가 있었잖아. 네. 판매자의 여기. 정보, 요 주소. 음, 반품 주소는 여기로. 음. 왜냐면 네. 모르니까 우리한테 음. 반품이 돌아버리면 우리가 더큰 일이니까. 일단은 편도 5,000원, 네. 왕복 만 원. 만 원. 응. 그리고 반품교환 주소지에다가는 여기에다 핑크돼지라고 써주고